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의사 천재현. 가정의학과 의사 민혜연입니다. 원장님, 네. 날씨 정말 추워졌죠? 네, 어, 많이 추워요. 사실 요즘같이 추운 날씨, 겨울철이 오면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추운 거 싫어해가지고... 저는 <웃음>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겨울철 그래서, 네. 사우나. 네, 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기가 가죠. 좀 꺼려지기 때문에. 작년이랑 좀 올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풍경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요. 네. 사실 겨울 풍경 자체도 작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네.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실내 운동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수영하셨던 분들, 네. 헬스하셨던 분들, 원장님처럼 또 사우나 좋아하셨던 분들 네. <웃음>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실내 운동에 굉장히 제약이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겨울철에 이번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니까 많이 먹고 좀 적게 움직이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그쵸.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밖에 나가기도 꺼려지고 음. 뭐 헬스장 가기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본인 스스로 좀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특히 노출이 안 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 계절이니까 아무래도 좀옷 입어서 태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먹고 그냥 좀 방만하게 쉽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에도 소홀하게 쉽기 때문에요. 특히 음.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질환에 이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맞아요. 겨울철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제일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 또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음. 하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서 또는 뭐 헬스장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운동하는 게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천 원장님 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아무 사람 이 없는 곳을 찾아야 될 텐데요. 죠 <웃음> <웃음> 운동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이제 헬스장에 하게 되면 마스크를 좀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 하게 되면 호흡량이 많아지는데 그에 그래서 마스크 쓰면 힘들죠 아, 숨쉬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안쪽에 이제 마스크 가드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음. 마스크 안쪽에 이렇게 어, 볼륨감 주는 것도 예. 있죠. 네. 그런 걸좀 착용을 해서 운동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음. 뭐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좀 고령자분이라든가 어, 앓고 있는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좀 조깅을 한다던가 온도가 갑자기 차, 차가운 곳에서 하게 되면 좀 조심을 해야겠죠. 워닝업을 충분히 좀 하시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헬스장 가기 몇, 얼마 전부터 막혔죠. 그래서 어, 집에서 홈트. 홈트레이닝을 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음. 사실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홈트인 것 같아요. 다들 밖에서 운동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집에서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네. 그 저도 사실은 집에서 음. 홈트를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음.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어, 웬만하면 또 의사 선생님이시고 운동하는 네. 의사인 천 원장님이 네. 추천하는 집에서 네. 할수 있는 운동 방법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 많이 음주로서 운동을 잘안 하게 돼서 부끄러운데요. <웃음> <웃음>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음. 싶어요. 사실 저는 집에서 뭐 근력 운동을 세게 한다기보다는 좀 스트레칭이랑 그런 음.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림프액 순환 운동이 굉장히 면역력 음. 항상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요 운동들 몇 가지 알려드릴까 싶어요. 음. 자 중요한 것은 림프액 어디 에 존재를 많이 하느냐면 은 이런 겨드랑이라든가 림프절들이 네, 있는 곳이죠. 곳이죠. 민망하지만 사타구니 음. 이런 곳, 그다음에 이런 팔이라든가 무릎의 오공구이 음. 같은 것들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마사지를 많이 풀어준다거나 여기를 좀 이렇게 두드려준다거나 이런 것들 꾹꾹 눌러주시는 게, 것도 좋죠. 압력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얼굴에 많이 부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아침에면 뭐, 호빵이 돼서 오신 분들은 <웃음> 이렇게 얼굴에서 붓기를 좀 빼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목에서 내려간 빗금처럼 된 부분들이 있어요. 요 네, 그렇죠. 예, 네. 이 근처에 림프액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순환을 시킬 때이 부분들이 정체가 되면 얼굴도 많이 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x 자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좀 쓸어 내리듯이 압력을 주면서 내려 주시면 많이 얼굴 붓기도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향상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쵸. 실제로 네. 마지막 알려주신 방법은 저도 많이 쓰거든요. 네. 아침에 부으면 귀 쪽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림프의 네. 순환이 쭉 되도록 해주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면서 부종을 좀 빼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과격하고 힘든 것만 운동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런 마사지나 스트레칭 같은 게 기본으로 먼저 돼야지 이후에 큰 운동들도 같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 말고도 또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운동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웃음> 운동을 좋아하는데 헬스장 가, 못 가기 때문에 어, 병원에서 저는 이제 자주 해주는 방법 중에 음.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니까 수술 적용할 때목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주 풀어주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제가 수시로 저는 습관처럼 자꾸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이렇게 꼬집어주면서 네, 압력도 주는 편이고 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기고 나서 이게 좀 자극을 더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릴 때, 팔을 뒤로, 뒤짐을진 그렇죠. 다음에 쭉 빼주면, 라운드 숄더라든가, 이렇게 승모근 쪽에 뭉쳐있던 것들이 단축된 게좀 많이 풀린 그렇죠.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초 정도씩 버텨주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면 조금 그렇죠. 더 깊게 내려가요. 네. 이렇게 내리고, 반대쪽도 그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는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라운드 숄더 있으시면 굉장히 많이 풀려요. 맞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뒤쪽으로 이렇게 좀 저항 운동을 좀 해주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사실 현대인들 치고 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없는 분들이 없으실 거거든요. 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할때 네. 가장 먼저 오는 곳도 이 승모근이 네. 굳는 거고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맞아요. 작업을 많이 하면 많이 굳게 되는데 맞아요. 알려주신 부분들이 이제 주로는 목 쪽이나 아니면 네. 어깨 등 있는 쪽 근육들을 네.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평소에 정말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겨울철 실내 운동에 대해서 또 알아봤어요. 네. 운동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는 먹는 네. 걸로 또 가야겠죠. 네, 식습관 중요합니다. 네. 겨울철에 특히나 중요한 네. 영양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겨울철에 필요한 영양소 생각해보면 네. 결국은 겨울철에 음. 또 쉽게 노출이 되는 질병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철에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혈관질환. 네, 그렇죠. 수축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이어지고 혈관에 부담이 많은 네.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특히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심내혈관 질환을 위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오메가3가 가장 좋은 영양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어, 맞아요. 저도 매일 아침 먹고 있는데요. 드시고 계세요? 네, 오늘도 먹고 왔습니다. <웃음> 네. 겨울철에 아무래도 오메가, 겨울철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오메가3가 음. 처음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것 자체가 그릴란드의 이누이트인들,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 음. 어, 네. 이런 사람들이 덴마크인이나 다른 서구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걸까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얻어내게 된 결론이 이 오메가3 지방산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먹었을 때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지질 개선 효과와 더불어서 항혈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피, 중간에 혈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피떡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까지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 이거는 오메가3를 좀 고농도로 먹었을 때 효과를 네. 더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어떤 기전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보면 첫 번째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개선시켜줘요.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겨울철이 되면 우리 추워서 네.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네. 내 몸에 있는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이렇게 움츠러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세포막을 통해서 원래 여러 가지 신호전달 물질이나 대사가 이루, 이루어지도록 왔다 갔다. 물질들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굳어버린다는 거죠. 음. 그런데 오메가3 특히 오메가3 중에서도 DHA 성분이 이 세포막을 구,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유동성을 커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세포의 대사를 좀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DHA나 오메가3 자체가 항염증, 항산화, 면역증진, 이런 다양한 생 활성 기능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해산물을 잘 드시는 분이라면 그걸 통해서 좀 보충을 하시면 좋겠고 식습관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면 음. 원장님처럼 워낙들이 캡슐을 그렇죠. <웃음> <햅시를> 통해서 보충을 <웃음> 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딱딱해진 그 세포막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쵸. 그렇죠 음, 아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겨울,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 비타민 E 그리고 어. 비타민 B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요 우리가 동물성 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을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안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음,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메티온이라고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파괴되면서 생기는 부산물. 독성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량 이상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막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동맥 경화라든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이런 혈중 에 있는 호모시스테의 농도를 낮춰 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비타민 b 복합제를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 고요. 특히 복잡제 드실 경우에 특정 비타민을 뭐못 만 드시는 것보다는 종합 비타민 형태로 음.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는 형태로 맞아요.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복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신 분들한테도 보충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아,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네, 하니까. 네. 저도 뭐 저녁쯤 되면 배, 배고픈 걸 떠나서 이제 좀 피곤해지면 음. 저는 비타민 B를 하나 좀더 먹어요. 맞아요. 저녁에. 에너지를 음. 실제로 내는데 도움이 네, 되죠. 네네네. 네, 네. 또 하나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조직 내 지방질의 부패를 막는 강력한 또 항산화제인데요. 아, 그렇죠. 알려져 항산화. 있죠. 맞 그렇죠?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LDL라고 이 하는 요 성분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세포막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한 그런 성분들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비타민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에 대해서 좀 보호해준 역할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비타민이랑 같이 오메가. 것 음. 같이 좀 먹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해 주신 성분 중에 특히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네. 오메가 3를 제가 아까 추천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메가 3가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산패되기가 쉬워요. 근데 비타민 음. E와 함께 복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산패 걱정을 덜 수가 있고 아, 활성 산소를 또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네. 함께 복용하면 또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는 영양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 겨울철에 주의해야 되는 질환. 음... 호흡기 질환은 우리가 빼놓을 아, 수가 없잖아요. 네. 원래도 겨울철 되면 감기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음... 독감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음... 호흡기 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특히 섭취하시면 음... 좋을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네, 호흡기 질환에 도움되는 성분으로 저는 비타민 D를 추천드리고 음... 싶은데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골다공증으로 알고 계시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물질, 예방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계절성 우울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처럼 우리 피부를 통해 합성되는 이런 일조량이 떨어졌을 때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또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는 걸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있으니까요. 비타민 D를 꼭 많이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뭐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잖아요. 음, 그랬죠걸리고나 치료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비타민 D를 음. 또맞 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네. 비타민 D 결핍이 반수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히 겨울철 호흡기 건강과 또 본인들의 낙상사고 네.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우울감 개선 이런 네. 것들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D를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네. 감정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위축되고 네. 우울해지기 쉽잖아요.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밖에도 면역을 위해 좀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국내 많은 연구 결과들 쌓여 있는 이런 홍삼, 흑삼 이런 것들좀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면역세포에 이런 홍삼이나 흑삼이 투여할 경우에 면역세포가 굉장히 촉진 활동이 촉진되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네,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네. 겨울철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아, 건조 어, 지금도 건조해요. 맞아요. <웃음> 안구건조증도 생기기 쉽고, 음. 또 피부건조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가렵고, 그렇게 음. 되고, 이차적으로또 세균감염이 생길 수도 맞아요. 있고, 여러가지 좀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비타민A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좀 복용을 해주면 도움이었죠. 도움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손을 자주 씻잖아요. 아, 알코올도 맞아요. 자주 뿌리고. 아, 정말 건조해지죠. 네,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좀 바르게 많이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 좋겠습니다. 맞아요. 겨울철 건조라고 음. 하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안구 건조나 네. 피부 건조 같이 이제 외부에 네. 바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네. 일단 건조한 피부를 막기 음.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어, 간을 해칠 수 있는 음주 는 음... 굉장히 피부에 안 좋아요. 근데 또 연말연시라 다들 음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네.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안 나오면 또 집에서 또 드시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더 많이 먹어요? 혼자 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웃음> <웃음> 취해서 가끔 전화 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웃음> <웃음> 혼자 먹고 혼자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런 건 좋지는 않으니까요. 피부에다가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주니까 지나치게 음주는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짜증나. 그리고. 보습 중요한데요. 사실은 씻고 네. 보습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하니까. 좋은 씻기 방법일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손 씻기를 하고 나서 네. 사, 가능하면 30초 내로 보습제를 좀 바르기로 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어, 보통 밖에 나와서 이제 씻고 나와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30초 이내면 한 50% 정도 수분이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대기가 이, 건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또 미스트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웃음> 저 같은 경우는 가능, 화장실 안에다가 가능하면 이제 보스크림 같은 걸좀 둬서 바로바로 씻거나 바로바로 바르는 편이고요. 샤워한 다음에도 네. 물기 마르기 전에 바르시는 게 그렇죠. 좋죠. 보습제는. 렇죠 수분. 네, 수분을 좀 가둬주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가장 좋은 샤워 시간은 보통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씩 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니까 물론 뭐 근육이 풀리고 느낌은 좋을 수 있겠지만 피부에는 안, 안 좋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날씨가 춥다고 너무 뜨거운 네. 물에 네. 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혈관이 너무 확장되면 네. 또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아, 적정한 온도는 한 30에서 네. 35도 이내에 좀 네. 그냥 미지근한 정도 그렇죠. 물에서 샤워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사우나를 좋아하면 들어가서 안장이 좋거든요. <웃음> <웃음> 네, 따뜻하고 임팩트가 <웃음> 좀 좋아지는 것 피부는, 피부는 늘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사실 좀 오래 하고 싶을 때는 중간 <웃음> 음. 중간 나가서 보습제를 좀 바르고 다시 들어가요. 맞아요, 봐요. 그것도 또. 방법일 수 네, 있죠. 이런 식로 하고 있어요. 또 네. 하나가 우리 네. 몸에 있는 피부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신경 쓰이시는 건 아, 얼굴 피부잖아요. 네. 얼굴 같은 맞아요. 경우는 외부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네. 외부에 있는 자외선과도 가장 먼저 네.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좀 보습과 영양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간단해요. 그냥 네. 수분을 지키고 위에 보습제만 발라주면 되는데 네. 얼굴은 여러분들이 좀 노화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탄력이나 네. 주름 같은 것도 걱정을 하시니까 네. 여기에 중간 과정에 고농도 주개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걸로 영양과 보습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화장품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피부에 무리가 될수 있지만 네. 어,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의 중간에 보습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 아까도 말씀드릴 네. 것 같은 에센스나 앰플 같은 성분들을 좀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크림이나 오일로 해서 수분이나 네.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가두는 역할을 해주면 좋거든요. 최근에는 뭐 저분자 펩타이드 성분같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 네. 사이즈를 많이 줄여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들도 많이 나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용해 보시면 음. 도움이 될것 같죠. 아, 네. 화장품 중요하죠. 네. <웃음> 요즘 또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아. 트러블 많이 생기잖아요. 입 사람들. 주변에 많이 났죠. 매일, 매일 오세요. 병원에. 맞아요. 매일 와서 선생님 때문 입술 이렇게. 염증도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죠. 구순 염도 많아졌고 그런데요. 그런 게 트러블이 많이 있을 때는 이제 가능한 보습제도 뒤에 여러분 성분표 요즘 많이 유행하니까 성분표 좀 보시면은 한 3줄, 4줄 네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웃음> 뭐 한, 한 좋다는 성분들 한3 40까지, 50까지 넣어주는데 그럴 때는 좀 피부 트러블 있고 이럴 때는 맞아. 좀 성분이 적은 걸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트러블용 케어 토너 하나 정도 음. 그다음에 뭐 보습크림 하나 정도만 써서 충분하니까 맞아. 음, 화장은 가능하면 아래쪽은 안 보이니까 좀 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실 때는 네. 웬만하면 사실 화장은 안 하시는 그렇죠. 게 제일 어. 좋기는 하죠. 네. 화장품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 맞습니될 같아요. 네. 네. 또 피부만 건조한 게 아니고 안구건조증도 동반되잖아요. 아, 네. 제가 사실 맞아요. 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네. 눈이 건조하다 못해 음... 찢어졌거든요. 저는 아, 네. 지금 공막에 라스레이션까지 아, 생겨서 네. 정말 안구건조증이 음... 원래도 사실상 불편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네. 특히나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안구건조증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는 일단 오메가3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A 성분, 비타민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케르틴이나 아니면 루테인 성분 같은 것들도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영양성분 말고도 많이 건조하신 분들, 눈이 좀 뻑뻑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 40도에서 45도 정도? 약간 뜨거워,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수건을 좀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면 기름샘도 조금 더 기름이 잘 나오게 되고 눈이 음. 뻑뻑한 증상도 많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 주변부, 특히나 안구 주변에 우리 안화라고 하죠. 네. 뼈 있는 부분들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눈의 피로도를 좀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음. 이런 방법들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눈물 기름샘을 일부러 면봉을 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짜서 그거 조금 위험할 수는 <웃음> 위험할 수 있지만 수있 네. 어, 뭐 그렇게 또 마사지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따뜻하게 한 다음에 네. 닦아내는 정도는 네. 그 정도, 도움이 되죠.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이 밖에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따뜻한 뭐 겨울철을 사으면서 커피를 좀 줄이시고 뭐 <웃음>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닥터 천재현, 가정의학과 미네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